저는 보통 ipo 기업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모 과정에서 주가가 너무 뻥튀기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고평가 상태에서 이제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로 상장 초반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ipo 상장일부터 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이 코인베이스 요즘에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죠 ipo 관련해서 저는 상장일부터 매매를 한번 할 생각이에요 그 공모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 가격에 따라서 한번 상장일부터 관심을 갖고 매매를 시작할 예정인 기업이에요 코인베이스 이 SEC IPO 제출자료 같이 한번 볼게요 상장일은 4월 14일 정도? 14일 정도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장일 밑에 한번 볼게요 내용 일단 그개괄적인 사업 설명 먼저 볼게요 지금 중요한 게 얘네가 어떤 코인을 갖고 있나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뭐 뭐 HTS 거래 프로그램은 뭐다 이런거죠 뭐, 다 이런 거죠, 뭐. 다른 거래소 마찬가지로 비슷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특별히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뭐 HTS 뭐 코인 거래소랑 주식 거래소 HTS 많이 쓰니까 다 이런 방식을 쓴다 프로그램 그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밑에 핵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중요한 게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어떤 코인들을 거래하느냐 이 알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래대금이 훨씬 커요 비트코인보다 요즘에 알트코인이 대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들을 비트코인 포함해서 뭐 이더리움 포함해서 이런 코인들 거래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실제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어떻게 거래되는지 어떤 코인들 거래하는지 한번 봤거든요 같이 한번 보. 코인베이스에 제가 직접 들어와 봤는데 이거를 왜 제가 들어와서 보는 거냐면 요즘에 거래대금이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알트코인이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직접 들어와 봤는데 제가 먼저 다 보고서는 느낀 점은 조금 알트코인 쪽에서는 한국보다 좀 트렌드에 뒤쳐져 있다 요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1개월치 보면은 알트코인 쪽 최대 수익이 칠리즈 790% 요정도 되네요 근데 이칠리즈 라는 코인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요즘에 잘 거래 안하거든요 수익률도 잘 안나고 예전에 한 3개월 전 6개월 전에는 칠리즈가 최대 수익을 내던 제일 많이 하던 거래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에 많이 거래 안하더라고요 이것만 봤을 때도 어 조금 한국보다 좀 많이 트렌드가 뒤쳐져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주일치 보면은 홀로라는 코인이 최대 수익인데, 한 126% 이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제 한국 쪽도 한번 볼게요. 한국 쪽 어피트에 들어왔는데, 한국 쪽 보면은, 이 마로라는 코인, 일주일치 최대 수익이 한 500% 이 정도 돼요. 아까 120%였죠? 코인 그 베이스는. 그렇죠? 그리고 1개월치로 따지면은, 메디블록, 한 1400%? 1491% 이 정도 돼요. 이게 코인 베이스랑, 이 알트 코인에서 이미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어피트 두나무가, 웬만한 증권사보다 요즘에 돈을 많이 번다면서요. 돈이 많이 벌릴만해요. 수익률에서도 비교가 안 돼요. 역시 도박은 한국이다. 코인판은 역시 한국이다. 이거에, 그렇죠. 요즘에 칠리즈 요런 거 없어요. 칠리즈는 상당히 하위권에 있어요. 요즘에 잘 거래 안 하더라고요. 칠리즈.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한국보다 좀 많이 뒤쳐져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매력적인 알트 코인이 있냐 없냐. 아, 이게 일주일치, 일주일치 보면은 한 500% 정도. 아,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이 120% 이 미국 애들이 제일 많이 쓴다는 건데, 고작 120% 이걸로 되겠어요, 이게? 확실히 미국 애들이 파이팅이 부족해, 한국 사람보다. 그렇죠. <웃음> 파이팅이 많이 부족해. 500% 정도 정도는 대, 대줘야지 어쨌든 이제 좀 트렌드에 지져졌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거래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 이제 좀 재무 상태. 그거 한번 이제 IPO 공시 내용 좀 한번 살펴볼게요. 개괄적인 내용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 2019년부터 20년까지는 그냥 고만고만 했죠. 이 마켓 사이즈인데 마켓 사이즈 크립토 커런시 마켓 사이즈 고만고만 했죠. 횡보하는 수준이었죠. 그러다가 2020년 들어서 이렇게 됐죠. 그렇죠. 지금 2021년에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태네요. 그리고 그 밑에 유저 가장 중요한 거죠. 유저 수가 증가하고 있느냐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보면은 2000분기별로 되어있네요. 19년 4분기부터 해서 20년 4분기까지만 볼게요. 지금 중... 유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3 0 3,200만에서 지금 1년만에 4,300만 그렇죠. 한1 0 0 0만명 정도가 늘었죠. 유저 수는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유저 수 굉장히 좋은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코인베이스에 직접 들어가 본 이유 알트코인 때문이었죠. 2019년도 보면은 이 파란색이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 비중이 한 거래량의 58% 이 정도 돼요. 이더리움이 14% 요 정도 되고 알트코인 쪽은 알트코인 쪽은 한 18% 요 정도 돼요. 근데 올해 그 작년 2020년 들어서 알트코인 거래비중이 44% 비트코인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그 코인베이스에 직접 들어가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엔 알트코인이 대세기 때문에 거래할 만한 매력적인 알트코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 본 거였는데 한국보다는 어피트 같은 한국보다는 상당히 조금 뒤쳐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라고 하니까 만약 두나무가 뭐그 나스닥에 상장한다면서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저는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하면 은 코인베이스보다는 두나무가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이익 면에서는.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요거는 아직 상장은 멀었으니까 준비하고 할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두나무 상장에 관해서는. 이제 핵심 내용, 손익계산서 한번 볼게요. 19년에 한 480만 정도 매출. 그렇죠. 그리고 2020년에 110만. 지금 증가율이 100%가 넘어갔죠. 그렇죠.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순이익이죠 얘네는 원가가 없잖아요. 원가가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네딘컴 이 부분 보면은 2019년까지는 적자였어요. 그러나 2020년 들어서 지금 32만 2천. 이사우전드거든요 그러면 3억 2천, 3억 2천만 불 정도. 요 정도 되는 순이익이죠. 진짜 미쳤죠. 순이익이. 진짜 이게, 이게 노다지 사업. 와 정말 엄청난. 요즘에 그 도박. 종목 중에서 드래프트 킹즈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드래프트 킹즈도 아직까지도 작년은, 작년 2020년 적자였거든요. 그에 반해서 지금 코인베이스. 만약에 얘도 적자 회사였으면은 저는 IPO 뭐 상장 이런 거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수익이, 아, 이 수익이 너무 엄청나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IPO 시작 때부터 매출도 지금 엄청나고. 원가가 없기 때문에 이 엄청난 수익. 3억 2천만 불. 분기 추이를 한번 볼게요. 2020년 2분기 매출 보면은 한 17만 그렇죠 3분기 보면은 2배 정도 껑충 뛰었죠 거의 한 30만 28만 그렇죠 그리고 작년 4분기 50만불 50만, 50만 요정도 되죠 그러면은 올해 1분기도 이거 추이 대, 추이를 갖다 대보면은 최소 90만이죠 최소 90만 그러면은 여기 영업이익 쪽 볼게요 영업이익 영업이익도 3분기 작년 3분기가 10만 4분기 22만 올해 1분기 40만 그렇죠 100%씩 100% 100%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엄청난 수익률. 그러면 은 수익률이 이렇게 엄청나니까 올해 올해 1, 2, 3, 4분기 다 합쳤을 때 그거를 다른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이 공모가격 밸류에이션이 정말 살만한 가격인지 그거를 한번 볼게요. 손익계산서에서 마지막 하단 요거까지는 보고할게요. EPS EPS 주당순이익이죠. 요거 얘기 안 할게요. EPS가 지금 베이직으로 볼게요. 1.58이에요. 아니 신생 기업이 생긴 지 얼마 안된 기업이 이제 막 상장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기업이 EPS가 1위 넘어요 <웃음> 진짜 엄청난 EPS죠 진짜 미친 회사다 이거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월가에서 코인베이스 밸류에이션을 얼마 정도 주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볼게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다른 사이트들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뭐 600억불 뭐한 요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CNBC 보도에 따르면 은한 680억불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분이 CEO 인가봐요 뭐 현재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프라이빗쉐어 이 프라이스는 한 주당 한 343불 이 정도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장 과정에서 이 주식을 더 쪼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액면 분할이 된 상태에서 뭐그 상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거는 장외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 이거는 현재로서는 조금 아직 의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일 순 없고 시총 전체 시총 680억불 요거를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걸 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정말 살만한 현재 시총인지를 다른 기업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월가 쪽에서 보통 얘기하던 그 밸류에이션 600억불 그래서 아까 CNBC는 680억불 얘기했죠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 정말 상장 초창기부터 살만한 가격인지를 한번 따져봤어요. 제가 2020년 페이팔 순이익이 한 6.2빌리언? 4.2빌리언 요정도 되고 현재 시총이 290빌리언 요정도 돼요. 근데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 작년으로 따지면 안될 것 같아요. 너무 순이익이 상승률이 너무 가팔라요. 100%씩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작년거 대비해서 따지면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올해걸로 한번 따져볼게요. 작년 코인베이스 순이익이 0.32빌리언이에요. 그러면은 올해 순이익은 코인베이스 어림짐작으로 보수적으로 따져도 0.7 빌리언 두배가 넘어요. 그렇죠? 보수적으로 0.7만 잡을게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두배 넘을 것 같아요. 현재 아까 추세 봤잖아요. 그러면 은 페이팔 순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680억 빌리언 이게 정당한 거냐? 페이팔 대비해서 코인베이스 순이익이 16% 정도 돼요. 그리고 시총이 23% 정도 돼요. 그러면 은 페이팔 순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약간 7% 정도? 살짝 밸류에이션이 뻥튀기 돼 있는 수준이죠 근데 굉장히 살만한 밸류에이션이죠 왜냐면은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IPO 엄청 많이 했잖아요 보통 밸류에이션을 그 장외거래에서 거래되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두배세배 뻥튀기 해가지고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장외에서 거래되던 그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두배뻥튀기해서 상장했어요 그거 대비해서 지금 순위 대비해서 7% 밖에 밸류에이션이 뻥튀기가 안돼 있는 상태면은 코인베이스가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 680억불 이 정도에서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상장 첫날부터 저라면 살것 같아요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상장을 하진 않겠죠 이제 실제로 아직 공모를 안 했잖아요 공모를 하면은 여기서 뻥튀기가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680억불에서 공모가 공모가격을 막 받을 거 아니에요 비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비딩을 여기서 한두배세배 이상 뻥튀기가 된다 그러면은 상장 첫날에 거래하기는 조금 많이 뻥튀기 되어 있는 감은 있죠 솔직히 그러면은 현재 밸류에이션 부과되어 있는 거 기억해야 될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680억불 이 밸류에이션에서 공모가격이 얼마가 뻥튀기가 돼서 첫날 상장 가격에 거래가 되느냐 첫날 시총을 봐야겠죠 저는 이 시총으로 상장하면은 거래해 볼 만하다 첫날부터 저는 요거 매매할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오늘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